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수박 파티를 준비했습니다. 틱톡 젤리, 젤리, 글 젤리, 아이스크림, 수박 주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I don't n o w what I t 와 달아하지 마세요 너무 달아요 맛있을 것. 같다.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. 오. 포도, 좀 포도 젤리. 모두는 맛있어요 달기 맛 나고 멋있어 하누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젤리 먹방 할 때는 정수 완전히 정수 해야 되네요. 네 항상 행복하세요. 저 정수 해야 돼요. <웃음> 안녕.